지금 우리는 두 개의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능 A는 곧 개발이 끝나요 B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들의 출시를 확정돼 버렸어요 문제는 기능 B예요 아직 개발이 완료되려면 갈 길이 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능 B가 끝날 때까지 출시를 연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출시를 미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 A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기능 B의 개발을 밀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기능 A와 B를 동시에 작업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능 A만 이번 출시에 포함시키면서도 기능 B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가 바로 기세 기능인 브랜치예요 출시 준비를 위한 브랜치와 개발을 하기 위한 브랜치를 분리해서 준비 브랜치에서는 출시 준비 작업을 하고 개발 브랜치에서는 장기적인 작업을 지속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기죠. 어떤 브랜치를 만들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바로 브랜치 모델이라는 거예요. 브랜치 모델에서는 브랜치의 이름, 그 이름에 따른 임무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브랜치 모델이 바로 GitFlow예요. GitFlow를 채택하면 브랜치 전략을 짜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유명한 브랜치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많고요. 이미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을 따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 정책에 맞게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련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보고 계신 명령은 Git 플로어 모델을 따르고 있을 때 출시를 끝마친 직후에 내려야 할 명령어들이에요. 복잡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도구가 바로 Git에 내장된 도구인 Git 플로어입니다이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한 줄의 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g i t 플로 w 모델의 명령을 자동화해주는 도구인 g i t 플로 n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 사용법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 브랜치 수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브랜치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브랜치 수업을 먼저 보실 것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령어를 이용해서 g i t 플로 w 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저는 Git플로어 치트 시트라고 하는 페이지를 열어놨어요. 깃플로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문서니까요 이거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검색해서 이 문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깃플로어에서 사용되는 이 브랜치들과 그 브랜치들 간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더 있어서 같이 참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이 깃플로어를 사용할 때는 제일 먼저 깃플로어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Git 안에 내장되어 있는 도구가 실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Gitflo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it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때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저장소에서 Gitflow init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Gitflow init 하면 저장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엔 자, 그러면, 어,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브랜치의 이름들이 다른데 그 이름을 뭘로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덕션 릴리즈 어, 버전이 들어갈 브랜치는 뭘로 할 거냐? 괄호 안에 마스터라고 되어 있죠. 엔터 치면 마스터입니다. 자, 디벨롭, 또 피쳐, 릴리즈, 핫픽스, 서포트, 뭐 기타 등등 그냥 엔터를 쭉 치시면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하게 되면 .git 디렉토리 안에 있는 config 파일 안에 이렇게 GitFlow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들이 세팅되게 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GitLog 명령을 이 아래쪽에서 일초에한 번씩 업데이트하면서 실행을 시켜 놓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GitFlow의 가장 큰 원칙은 마스터와 디벨롭 브랜치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브랜치는 언제나 실행 가능하고 언제나 어, 릴리즈 가능할 정도의 제품으로서의 완결성이 있는 손실이 없는 버전이 마스터에 온다 자 그리고 실제 일상적인 개발은 디벨롭 브랜치에서 진행된다는 라 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플러를 이닛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벨롭 브랜치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저는 대부원 어, txt라는 파일의 이름을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이라고 적었고요 그럼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거죠. commit 할게요. 대부점 txt git commit m 대부1 엔터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버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일상적인 작업을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된다. 그때는 피처 브랜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새 기능 시작하기를 볼까요? 자 여기 명령어의 형식이 나와 있는데요. git flow feature를 시작하겠다, 스타트. 그리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이 로그인 기능이다. 그러면 로그인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feature 로그인이라는 브랜치가 생겼죠? 그리고 어떤 작업을 우리 대신에 해줬는지를 보여줍니다. 디벨롭블 베이스로 해서 피처 로그인 브랜치를 만들었고 피처 로그인 브랜치로 체크아웃까지 해드렸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뭘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피처 관련된 작업들을 해나가겠죠. 자, 저는 로그인.txt를 해서 로그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자 git add 로그인.txt git commit -m 로그인 1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면 이제 피처에서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죠. 동시에 일상적인 작업들은 피처 브랜치가 아니라 디벨롭 브랜치에서 진행합니다. 자, 디벨롭 브랜치로 체크아웃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dev.txt 파일을 편집해 나가면 됩니다. d e v 2 그러면 피처는 피처대로 자기 길을 가고. 디벨롭은 디벨롭대로 자기의 길을 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원격 저장소와 또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로 가서 이 디렉토리에다가 리모트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게요. git init bare b a r 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리모트라고 하면 리모트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가 생겼죠. 자 이렇게요. 자이 원격 저장소로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것을 옮겨 볼게요. 자 Git remote add origin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리모트 디렉토리가 원격 저장소다. 엔터. 자 그리고 Git push 엔터 치면 push가 안 되죠. 왜요? 현재 우리 로컬의 디벨롭과 원격 저장소의 디벨롭을 연결을 한 번에 시켜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을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푸시가 될 겁니다 자 디벨롭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자 피쳐도 똑같이 하시면 되긴 하는데 이 GitFlow가 기능을 또 제공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GitFlow에게 어 우리가 작업한 것을 원격 저장소로 게시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 퍼블릿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게시하려고 하는 기능은 로그인 기능이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어 원격 저장소의 피처로그인 브랜치를 만들고 로컬 저장소의 피처로그인과 연결시키고 하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스톡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작업입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 피처로그인으로 잘 푸시가 된걸볼 수가 있죠. 우 리모트는 리 이제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디벨롭과 피처 브랜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가지 작업들을 진행을 해나가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번에 출시할 제품에 들어갈 기능들과 또 버그,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목록화해서 그것들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번에 포함될 feature를 develop로 병합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git flow, feature, finish 입니다 로그인 자, 그러면 로그인 기능이 develop 브랜치로 병합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 브랜치가 병합돼서 디벨롭으로 병합되었다고 라 나오고요 그리고 피처로그인 로컬 브랜치는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대신에 이렇게 커밋 메시지를 통해서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릴리즈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출시 절차가 릴리즈죠 자, 그땐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릴리즈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자, 플로 릴리즈 스타트 자, 우리가 릴리즈 할 버전의 이름은 1.0이다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일, 릴리즈 1.0 이라고 하는 브랜치가 생기고 체크아웃까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자 릴리즈.txt 파일을 만들고요 작업을 했고요 git add 릴리즈.txt git common git commit m 릴리즈 1, 엔터 자, 그러면 릴리즈를 하기 위한 작업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음자 이렇게 릴리즈 브랜치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이제 일상적인 작업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게로 인해서 릴리즈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릴리즈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들은 릴리즈에서만 딱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자 피처 작업을 하다가 병합하고 릴리즈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때에 예, 여러분이 릴리즈에서 작업하는 것은 어차피 디벨롭에서 필요할 작업이에요. 늦게 여러분이 반영할수록 나중에 지옥을 맛보게 되겠죠. 컴플리트 지옥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병합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릴리즈가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나요? 릴리즈가 완료가 되면 여기가 좀 복잡한데요. 자첫 번째 어 여러분이 작업한 릴리즈 브랜치를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하고 그리고 그 마스터 브랜치에서 어떤 목적의 릴리즈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버전에 대한 태그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릴리즈에서 우리가 작업했던 작업은 언젠가는 디벨롭에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디벨롭으로도 병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릴리즈 작업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을 자동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릴리즈를 해볼까요? git, blur, 릴리즈, finish, 그리고 1.0 하고 엔터를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화면은 마스터와 병합할 커밋 메시지를 정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특별히 수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꺾고요. 자그 다음에 어떤 이름의 태그를 쓸 거냐 저는 1.0 버전이니까 1.0이라고 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이 어, 우리가 작업한 릴리즈에서 작업한 것을 디벨롭으로 병합하는 코드예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닦으면 이제 병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보시는 것처럼 음, 이 릴리즈 브랜치와 병합된 마스터 브랜치가 이렇게 생기고요. 태그가 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작업했던 리즈 1은 다시 디벨롭 브랜치와 병합이 되면서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흐름이었고요. 또 하나는 핫픽스라는 게 있어요. 핫픽스는 긴급하게 버전을 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디벨롭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뭐랄까 또 디벨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일상적인 작업들로 인해서 바로 출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출시가 된 버전에서 문제가 되는 코드만 딱 고친 핫픽스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핫픽스에서 작업한 것을 마스터로 병합하고 디벨롭으로 병합하는 과정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핫픽스 한번 해 볼까요? 여기 플로우 핫픽스. 그리고 스타트. 그다음에 뭐 로그인 관련된 핫픽스라고 해 볼까요? 로그인 자, 그러면 로, 로그인 핫픽스가 핫픽스 로그인 브랜치가 생겼고요. 자, 여기에서 hotfix.txt 1번 git add hotfix.txt git commit -m hotfix1 이라고 하면 이제 버전이 생겨나죠. 자 그리고 이제 핫픽스 작업이 여러분이 끝나게 되면은 Git Flow 핫픽스 finish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해서 종료 절차를 걷는 겁니다. 똑같아요. 애먼저는 develop과 병합할 커밋 메시지예요. 자 그럼 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과 관련된 핫픽스였다. 로그인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태그가 생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하면 디벨롭 브랜치와 병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플러 정말 좋죠. 팀에 도입하고 싶지 않아지나요? 자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기플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국내에 보시면 좋겠어요. 또이 지식을 알게 된 자신에게 축하의 박스도 꼭 쳐주시고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싶어지시면 지식지도 서말에 오셔서 이 수업의 후속 수업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